그래서 제가 28일날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 공개 강의를 갔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셔가고그 다음 코스가 스쿨이에요. 그 스쿨을 열어갖고 이렇게 해봤더니 오히려 그분들보다도 제가 더 고무됐어.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내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 어차피 일길을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자 실선으로 있었던 빅댄트가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석세스하고 원데이 굿모닝 뭐 이런 것들이 본사에서 진행하는 이 빅댄트가 한 달에 한번 석세스는 하고 원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은 우리 회장님이 어떠신 분인데 이거 아유 그냥 돈만 많이 들고 뭐별 효과도 없어 그래서 이거 없을까요? 회장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앱스터 미팅을 안 한다뿐이지 일본 스피치 소감 이거는 안 한다뿐이지 그래도 되니까, 그죠? 이거는 실전에서 점선으로 바뀌었다 보니지 빅데이터는 항상 이회 1회 때부터 여태까지한 번도 단한 번도 쉬지 않고 했던 겁니다. 항상 우리를 딱그 울타리를 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스몰 텐트로 들어왔어요.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앞에 서른 부분을 갖다 많이 얘기 안하고 그냥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1분 스피치하고 소감까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소감 1분 스피치하고 소감 기성사업자들이 얘기하고 또 신규가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니까 예뭐 그냥 보니까 좋았어요 뭐 아, 조금 좀 새롭게 들리네요 뭐 요정도 그냥 간단하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 표정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으면은, 아, 뭔가 이렇게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초대를 하냐면은 스몰 텐트로 초대를 해야 돼요. 아주 계속 안내하고 초대하고 해서 다음 미팅 속에, 요, 요기 1분 스피치 하고 소감 끝나고 나서 사회자는 마감하면서 항상 뭐라 그랬죠? 제가 전 쇼트에도 내보냈고 막 했던 건데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제일 마지막에 다음 미팅 소개를 안하는 스폰서 그 사회자는 그 사람은 0점입니다 마이너스 아니면 벌점까지 줘야 돼요 스폰서가 미팅을 주제하고 나서 애프터미팅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음 미팅으로의 소개를 갖다가 안하는 스폰서는 빵점입니다 지금 6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다음 미팅 소개가 6이 그때 제가 깜빡 잊고 앉아았는데 다음 미팅으로 소개가 일어난 다음에 그러면 은 바로 다음 미팅 소개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우리 지금 센터에서 빅텐트는 전략적인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린 거니까 큰비전는 보셨을 겁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다음 안에 아 이게 왜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뭐뭐 뭐 1,200명이 아니고 그냥 막 수천 명이 그냥 막 그냥 줄을 서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광경을 보고 여러분들 뭔진 모르지만 자장 안에 그렇게 했는데, 뭔진 모르지만, 그걸 갖다 저희가 좀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여기 와서 비전 보고 나름대로 그랬던 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뭘까요? 어, 졸고 있다가, 오? 어? 연금? 진짜 저거 되겠는데? 어우,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바뀌었어. 그 다음에 또 뚜껑이 날라갔어, 시즌말로. 그,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백이면 백다 100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래, 어떻게 하라는 게, 성질이 급하고 빠른, 무지 빠른 사람일수록, 그 어떻게 하라는 게, 어떻게. 해. 빨리 가리크도 빨리. 이런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A형, 저 같은 A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소심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래, 근데 속으로, 속으로, 속으로. 아유, 그러면 그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1 0 0예요 100%. 100%. 그거를 풀어주는 게 스몰 텐트에서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들어와서 이 문간만 들어왔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친절해 그러다가 비비굴 비슷한 얘기들이 아침 조회 때도 나오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랬잖아요 토달지 말라고 랬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이 신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좀, 좀 이상하다 이게 공산주의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알게 모르게 요 왜냐면은 뭐 어렸적 버릇이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이게 아침 조에 이런 분위기, 센터에서 이런 분위기 하면 은 조금 이렇게 그 신규의 입장에서 뭐, 저건 뭐지? 뭐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좋은 비전을 보고 지금 그냥 내 없는 자신감이지만 내가 한 번, 그렇도한번안 해놔 볼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어렵게 어렵게 왔는데 여기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처음엔 친절하기만 해. 그러다가 그 다음서부터 슬슬 마각을 드러내는 얘기가 하면서부터 어 이건 내가 몰려서라도 나 이거 뭐 판매사 가야 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안 가면 또 이상해 이상해지는데 불안해지고 막 이렇게 몰고 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안꽃방을 줍니다 150만피비 이쪽은 자기가 할 테니 에이, 이걸 해서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재고는 좀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 자기도 빨리 가고 싶고 뭐 하니까는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그거를 물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가만히 병에 들어갔고, 아무것도 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또, 또, 요번엔 또, 누가 또, 뭐, 임페리얼 간답니다. 요번엔 뭐, 갈때 같이 가야 됩니다. 이따 소리 해갖고, 또, 또 가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정과자로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그 비비불, 여기는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사실 처음에는 친절을 가당하지만은, 그다음서터는그 기저에 깔려있는 게 비비불, 비비불불. 시시하하. 이렇게 됩니다. 뭐 네. 실험 탐사대인가요? 무슨 탐사대라는 그 종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그 예수회 장로 어, 어, 장로회에 그래서 제가 교회 그 조정 잘 모릅니다. 그 장로회 소속의 목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린 까난애기서부터 이렇게 그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오애를 갖다 키워갖고 개를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켰어요. 그래서 개를 그냥 완전 성 노예처럼 만들어서 실형 3년을 증역형을 받은 그 목사가 네세 가지를 갖다가 완전히 자기의 뭐 마치 모처럼 얘기했는데 그분이 주장한 게 비비불불이 있더라고요 비비불불 비난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불만을 더 갖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 불만 불평하지 말아 근데 거기서 불자만 떼고 비비불 이라고 뭔가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 문화를 있다고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하에서 언론가 통제가 되고 스피치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왜언론를 갖다가 개방을 해요 토론식으로 그렇게 해보면 그중에서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여기 분위기가 공산주의 분위기래 그리고 왜또 전업을 갖다가 유도 하시는 거야 왜 전업을 유도해야 돼 네트워크 원래 생긴 게 뭔데 어차피 미래 미래의 불안한 미래를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에서 짬 내서 그래서 하더라도 충분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서 그렇게 시작된 건데 왜 전업을 유도하는 얘기를 갖다 하십니까? 그러면 부업자들은 그래서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언론가 오픈돼 있을 니요 그러니까 는 이렇게 해서 딱 막아 놓는 겁니다. 이 프레임 하에서는 나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아무리 배워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 하나의 지들끼리 원칙 같지도 않은건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사이비 종교 그 목사 같은 사람 그런 목사 아 예수의 장로교가 그렇다는거 아닙니다 그 시험탐사대 그 목사님 목사 나와요 목사님도 안해 그건. 그건 인간도 아닌 인간이니까 그래서 어디 하나님을 팔고 그게갖고 결국에는 비비불교 같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시스템은 뭐냐면, 이런 거는 일체견, 지금, 번호 도단,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절크삼덕이 자교푸틴복, 이 10개명, 네트워크 10개명, 고대로만 여러분들이 준수하고 하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 느 바닥이나 갔는데, 가갖고 맨날 부정되기 얘기, 얘기하면 나머지 있는 분들 다 귀한창으로 쏴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서 있을 그럼 그렇게 부정적인 면은 딴거 해줘 왜 여기 와서 그러냐고 그래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창식에입각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왜내 집안 얘기를 갖다가 다 사람한테 가서 여기는 말이야 우리 스법조가 150만 비빔밭 안 밀어줘 거기는 250만 한 줄은 자꾸 간다며뭐 이따소리 그걸 갖다가 왜 합니까 그리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영사업인데 써내소 크로스라이금지 원칙도 몰라. 영화라니까 모른는데 어떻게든지 의미는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삼불의 원칙, 종교, 정치 얘기,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적인 견해, 사적인 의견, 사체, 사견입니다, 많은, 뭐, 어쨌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의 사적인 얘기를 듣자고, 사적인 견해를 듣자고, 여기 그 귀중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그, 천신만국부터 이렇게 모셔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체 없이 또 내지는 뭐지 잘난 척한다고 주로 사그 저기 사견입니다 만은 제가요 아 지금 뭐 이런 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요 교회 장로로도 오래 있었고 제 건물이 한몇개 있고 이거 아닌데 제가 지금 뭐 센터장 아 이거 나안 해도 되는 일인데 아이저 안에 뭐 그래야 텐데 이거 이없순이나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직에 있는 센터장이 그래요 본부장식이라는데 지금 로얄 가셨나? 다형사업자임을갖다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건 교육센터니까 교육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는 제가 이런 거지 이 교육은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1분 스피치하고 액션파이브 스피치 그거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교육 조금 오래하신 분이 또자기 소중한 거예요 새로 나오신 분들은, 새로 나오신 분들, 얼마 안 되신 에이전트 이분들은 날것이 주는 생생함을 스피치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연출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1분 스피치 전 못해요. 1분 스피치 10줄입니다. 10줄, 딱 10줄 쓰면 1분에서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걸딱 전직, 현직 그래갖고 그냥 메모 아니면 그냥 쭉 그냥 국물 그장 쓰듯이 그냥 짧게 써가지고 들르르르돌면서 나이 7 0세나 넘으신 분이 그걸 들들들들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연출을 저같은 사람이 그렇게 연출이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새로운 한 사람이 보기에는 어 저연세 들들들들 떨면서 그거를 갖다가 네, 하, 한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뭐 맞춤법도 틀리고 막 그냥 발음도 좀 틀린데도 그렇게 하는게 어떻게 연출이 됩니까? 그랬을 때 새로운 한 사람이 봤을 때 그거를 새로운 한 사람이 아니 저런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내가 왜어 어우, 어우, 내가 하면 더 잘하지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계속 얘기하거나 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진짜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러신 분이 덜덜덜덜하면서 하는 게 그건 연출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또그 사람 말 그냥 내가 음, 그냥, 그냥 그 덕덕거리면서 대 네, 맞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앉아서, 이게 정령, 뭐, 벙어리해서 뭐, 말을 못하는 분이래서, 뭐, 여기 구강염이 있거든, 네. 뭐, 뭐 등등 해서. 그, 그 자리를 꾸준히 앉아서 그덕덕거려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면 그중에 더 같이 또 말도 잘하고, 또 이렇게, 이 그냥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게 팀워크입니다. 다 유능한 사람들, 다 리더급 되는 사람들 끼리딱 모여서, 그분들 사이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끼리만 모였을 때는. 그러니까 3명 이상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중에 또 이쪽에 또재능 있는 분들또 저쪽에 재능 있는 분들 달란트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이어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가는 게 시스템입니다. 유기적인 게 빠지면 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 이론으로서 내 역할을 갖다가 내한테 주어진 역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갖다가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나는 못해요 이루고 주저앉아 있는 그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한테 야 저런 사람도 하는데 그사람은 덜덜덜 떨고 우우우우우. 막 어우우우 이러신 분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인 자신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큰 기여를 하시는 거예요 큰 기여를 give and take 여기 give and take 네. 저 절이크 상덕이 기부엔테이크 뭐지 그렇게 덜덜덜덜 하면서 하는 그것도 상례방들한테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는 겁니다 잘해야 된다 다 유창하고 그러면 연출도 느껴요 그 새로운 한 사람은 자 이런 우리끼리의 그 게임의 룰입니다 그리고 상식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나쁜게 없어요 자 보세요 자영사학가인데남사학 하듯이 그런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교육 사업이라는데 교육은 맨날 비비불어라고 통제만 하고 그, 그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토달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겠어요? 교육 사업이 서로 서로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인들 교육이에요. 애들 잡아놓고 로지스로그다 음면수혈 가리키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얘기 하고 또 자기가 써본 얘기 하고 자기가 에, 작은 옷 이해는 잘못하지만또 마이크로 책을 받든 뭐, 아니면 균형 잡힌, 그, 저, 삶, 그,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를 그냥, 그냥 소심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에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분도 저 연세에 저렇게, 아니면 더저 정도 되시는 분이 그렇게도 균형 잡힌 삶을 살겠다고 지금도 저러시는데 나는 뭐지? 나는, 나는, 나는, 나는 그냥, 그냥 희희락락 그냥 그러고 드라마나 보고 이랬었는데, 야, 대단하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 이거, 진짜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 와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복제 사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그룹이 융성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면서 나의 실질적인 위례 3대까지 되는 그 연금 수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축구를 하는데 오프사이드니 무슨 뭐 기본적인 룰은 모르고 개태처럼 몰려가고 그냥 잡아만 눈다고 그게 르을 그 그걸로 인정을 받습니까? 다 어겼는데? 이건 최소한의 네트워크라면 아니면 고 일반 사회에서도 맨날 나와서 부정적인 얘기나 했었고 맨날 나와서 어, 죽임 받기만 하고 줄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거의 상식입니다. 상식 상식에 집중하기 때문에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대로만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처음부터 그게 용어도 잘 모르시는데 근데 이제 자꾸만 이렇게 워크샵을 하고 같이 이렇게 우린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하다 보면은 일본 스피치 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분위기 썰렁해지네 그래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은 전체가 그런 분위기가 금방 와요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는 그렇게 가는 분위기가 일단은 유틸리티 소위에서 이 주변 주변이 구성원 자체가 이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유가 들어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미약하게 들어와요 잘 보이지도 않죠 빨간 걸로 이렇게 해서 약하게 써놨거든요 일부러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약하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서 큰 비전 나름대로 소심한 비전이든 뭐든 보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인데 다 들어와서 한다는게 처음에 친절해 그 다음서부터는 이상의 분위기가 이게 아니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동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여기서 어떻게 빅텐트에서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느냐를 다 어떻게 하는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 이 전술을 풀어주는 데가 스몰텐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기초 사업 설명 이거를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또 아니면 꼭 스폰서가.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냐. 오행 그러니까 뭐예요. 오픈미팅. 한국말로 하면 기초사업설명. 공개적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14년차로 이렇게 해서 많은 걸로 이렇게 오행을 하는 거가 아유고 그런 분만 오시면 우리는 너무나 좋지. 응? 마이크로가 이렇게 와서 기초사업설명을 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뭐 끝내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비록 미약하지만잘 모르시지만은 여기서 얘기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을 새로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우리 애템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하세요? 뻔한 얘기입니다. 순서가 좀 없다 뿐이지. 주로, 해모임 얘기에, 균형 잡힌 삶 얘기에, 그죠 회사, 어, 우리 회사는 골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원재력이 뭐, 그런 얘기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순서껏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 한것 중에, 첫째가, 회사에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품 중에서도 아주, 아, 자기가 써보고 너무 좋았던 거 위주로 해갖고 한두 개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있죠? 그거를 갖다가 처음에, 들어 처음에 온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둘둘 해갖고, 크랑, 크랑, 이렇게 되면 임페리얼,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거는 요원한요원한 요원한 얘기고, 대구는 쉽죠. 그 정도로 간단히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들어온 사람인데, 처음 들어온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세마 프랜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30만 pb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고 30만 pb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Q를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Q를.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어? Q? 30만 pb? 얼마지? 300만 원인가? 모르거든요. 그분들. 그럼 약, 한국 돈으로 하면 그냥, 우리 그냥, 돈을 하면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게 아니고 계속 하나씩 쓰면서 연구하고 야 이게 진짜 절대 품 절대 깎이 많네 그거를 갖다가 자기 돈 내고 진짜 어차피 그런다고 손해보는거 아니죠 어차피 쓰는 생필품 바꿔 쓰는 거니까 근데 직급도는 얘네들은 이들은 뭐냐면은 그걸 안주면 없대니까 그러니까 어느 마케팅 프레에서도 그걸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분, 제가 여태껏 본 거에는 김범수 총장님 아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체시어 크라운이 그거 조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감추는 겁니다. 왜? 30만 피비를 갖다가 본인 누적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돼야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딱 해버리면 세오라 내오라 갈까봐. 거기다가 그거를 딱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갈때 같이 가셔야 됩니다. 판매사는 가야 됩니다. 말이 안먹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처음에는 30만 pb 를 꾸준히 그렇게 해서 자기 그걸 하라며요 그러더니 뭘또 갑자기 또 무슨 뭐 판매사로 가래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 의 30만 pb 는 없어진 지가 옛날 아주 상립때서부터 여태까지 30만 pb 를첫 단추다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 체시어 크라운 조금 얘기하시고 좀, 어 그분은 좀 어, 의미를 얘기하시더라고김원순의생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 세세마프란에서 그리고 저기 30만 p b 그 다음에 내가 30만 p b 가 됐죠 내 옆에 있는 철수 영희도 30만 p pp, b 30만 p b 가 되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분도 그 만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전을 보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카드 질러서 막간는 거에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에, 저기 뭐죠좀 느려 보이죠 그리고 이러면 안될 것 같이 느끼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야 진짜 좋네 아, 10개 써봤어 이래, 이래저래 하다보니까 몇개월 동안에 1 0개를 썼네 그때는 슬슬로 슬슬 자기가 구매를 막 하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회사 10년 전인가요 8,9년 전에 했던 믿고 쓰는 애터미가 내 마음속에서 생성이 되는 그거예요 그 사람은 최소한 그 단계까지 가면 은 못해도 오토 소비자는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토 소비자에서 그 다음에 사업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거든요. 또 그걸 못 참고 그냥 오로지 지들 목적에 위해서, 지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남의 가족은 어떻게 되든 말이에요. 사기꾼 협작꾼들. 기초 사업 설명은 누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가 없어요. 순서가 고거거든요. 이 책에 그게 나와 있지않습니까 여기 표지에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11년 동안. 자 간단하게 회사 얘기. 간단하게 여기 제품. 대표적인 거 한두 개. 지루하지 않게. 그 다음에, 어, 마케팅 플랜, 세세마, 30만 pb. 처음 하는 사람한테 30만 pb하고 1t, 원타임이라고 나로부터 두 사람이 30만, 30만 하면 6만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거의 8 90%를 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둘둘둘둘 해서 임페리얼 되면 이런, 이런 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얘기하야 맨날 뒤 얘기부터, 뒤 얘기만 뒤있다 해. 그 얘기를, 크라운, 뭐, 뭐, 총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이 사람이 그냥 마음이 이래가지고 그냥 카드를 그냥 긁어낼 것 같으니까 그쪽에만 추중하는 게 이, 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2023년도 회장님 신년사 들으셨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지금부터 제대로 잘하든 못하든 그셔식에 의해서 이거 꼭이 책을 사서 하라는거 아닙니다 워낙에 안하시고 모르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11년대나 만았는데 이게 20만 권이나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드세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OM 5분짜리 OM 10분짜리 OM 그래서 그 센터에 모여 앉아갖고 AB 응? 그래갖고 서로 비타지게 연습하고 깔깔깔 웃고, 아이프 그렇게 했는데도 잘했네. 그리고 칭찬해주고. 이게 교육입니다. 성인교육이. 그냥 일방적으로 앉아서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졸고 앉아있고, 아유, 한 얘기 또 트네. 녹음기 트네, 또. 또 아침부터 재수있게 또, 재수없게 또 일정훈이잖아요. 아침 조회는 왜안 돼요, 도대체? 머리 수세로 나? 아침 조회 하면 회장님이 자른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잘라요? 그래서 그 오행, 간단하게 자기가 사업 설명을 하는, 라면 가게 주인이 우리 라면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요 정도 얘기하는 거못 합니까, 그거? 잘하실 필요 없어요. 할줄 아는 거, 그냥 투박하게나마 할수 있는 그것만 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진짜 나이가 70이 넘으시고, 진짜 뭐 학교 잘, 어, 문턱에서잘못 가신 분이 저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안되잖아요. 뭐 그분은 제 흉내를 내다가는 설사합니다. 도로와고타다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들여다면서 그분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그 상대방한테 더 상대적인 자신감도 주고 아 그래? 근데 또 그중에는 그 저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사람한테 또, 또, 또 이렇게 하고 왜? 다할줄 아니까 투박하게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할줄 아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세나 프는 아까 30만 pb하고 1t, 원타임, 6만원 나오는 것 정도까지만 디테일하게, 3회 법칙, 그 정도만 얘기해 주면 은 사람들이, 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 두 명, 두 명씩, 그래. 연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그리고, 제대로 돌아가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초사업 설명하고 요게 화요일날, 목요일날 딱 이렇게 시간표가 딱 짜져있어 그중에서 좀 잘하시는 센터장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14년 동안 중창 마케팅 플랜만 그 임페리얼, 어쩌고저쩌고 그 허쿵쿵이 하는 그 얘기나 들립다 어떻게 14년 동안 마케팅 플랜만 해 왜? 이건 숫자니까 숫자니까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마케팅 플랜을 들입다 얘기해야지 일단은 뭐 비전이고 나발이고 하네 뭐 해서 그런거 뭐 하려니까 p 비는 어떻게 맞춰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에이 카드 그거 이게 될것 같으니까 이거만 14년째 하고 있다 이거만 마케팅 프로 그것도 세세마도 아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라면은 투박하게든 잘하든 못하든 요거 만할줄 알면은 그냥 누가 없을 때는 내가 하고 또 떠나보다 어, 좀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몇명 모여서 이렇게 하는게 정규 센터라면은 이게 딸려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느정도 그냥 어설프게 나만 해도 이게 이제 성능 돼갈 겁니다 그중에는 또잘하신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된다면에그 다음 뭐예요 이게 제가 지금 이 책을 만들고 한거 이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나 이건 기본 인데 여기는 기본 없어 그것도 제가 12년 전에 만들었던 그 회원 등록 카드 그 저기 소비자 할인 카드 라고 하는 거 있죠 저 이제는 그거 안 만들어 요왜 그러냐 이제는 그런 시, 시, 시절이 아니에요. 이구지구 다니고 그거 수기도 적고 그런 그런 타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데 제가 돈이 되더라도안 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더 효과적인 그게 있는데 그거에 자꾸만 연나하다 보니까 그냥 칼로만 다녀. 그래서 제가 안 만든 겁니다. 제가 제가 원조인데. 그래서 센터에서 오픈 오픈 멘트 때리고 그 다음에 주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주제 강의 간단하게 하고 그때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분 스피치 액션 파이브 스피치 그거 하고 클로징 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 하고 아까 저 롤플레이 자 내가 A 너 B 나 우리 못하잖아 잘 그러니까 서로 간에 웃어가면서 나름대로 했는데 야 이렇게 오래 돼갖냐 듣다가 하품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몇 번이고 방아를 찍다가 듣도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이 하다 보면 은그 그런 그 연습들을 갖다가 하는 게이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은이 사람도 신력 올라가, 이 사람도 올라가, 이 사람도 다 올라가서 누가 하더라도 전부 다 분위기가 다 그런 숙제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들었을 때 새로운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것도! 절크 삼덕이 자격팀 부복이 항상 기자의 그 분위기상 전체적인 그거를 갖다가 차지하는상태어요 이렇게 됐을 때그 스피치에 의해서 스피치에 의해서 여기 센터에서 일어난 스피치에 의해서 그 새로운 한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훌륭한 복제 사업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복제 사업자 사업자 나의 이쁜 나의 파트너 그게 강제적으로 되겠네요 그 사람이. 문지방만 넘어가면서 바뀌는 게 사람인데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쉽게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그거를 이런 이거이 돌아가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이것대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오한번두번 어? 번 이렇게 오더니 재밌게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별 뭐 얘기 안 했는데 또 계속 앉아있네 한두 달, 석달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이 복제 사업자가 돼 있는 겁니다. 실적이 PV가 많이 올라가든 늘 올라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꾸준하게 하기만 하면 은이 스몰 텐트는 아주 확실한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이 빅텐트 안에 여기저기 여기저기 그 스몰 텐트 센터, 1300개 센터가 이것이 전부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랬을 때 여기 센터에서 이 시스템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성공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찬스 미팅이에요. 최소한 이거라도 불러가다 보면 은 이분들도 이렇게 어? 그래서 여기서 성공했어? 이 센터에서 그게 성공했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장센터? 무슨 센터? 뭐 해갖고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그러면 그 여기 있는 성공자가 이쪽에 와서 또 이렇게 스피치도 해주고 아, 저는 이 시스템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걸목할, 그걸 봤습니다. 그게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하는 게찬스 미팅이에요. 요거만 하면 되는데 요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련한 게 이거는 책으로 유튜브로 이제는 다 시시콜콜이 다 알려드렸어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뜻한 바가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한, 책을 골백권을 보고 그리고 뭐 유튜브로 그냥 2,3년대 2, 거서부터 두번세 번씩 계속 그런 엄청 많아요 그런 분도 그런데 한번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죠 한번 제대로 보는 거 있죠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출되지 않은 각지에서 몰려온 그, 그분들 마산 울산에서 여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오산까지 옵니까 여기 수원까지 옵니까 그래서 모여서 그분들끼리 연출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하는데 그분들 눈빛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기 스쿨을 갔다가 하면서 그이 좁은 데에 30명씩 이렇게 와갖고 그냥 그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그 열기, 뭔가를 찾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28일날,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 공개 강의를 갔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그 다음 코스가 스쿨이에요. 그 스쿨을 열어갖고 이렇게 해봤더니 오히려 그분들보다도 제가 더 고무됐어.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 어차피 이길 나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길 나섰고 저 죽일 놈뭐저저 죽일 놈저저놈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 박살났어. 그런 사람들 무지 많죠. 지금 또전왕 아주 그냥 그 고수 분자들은 그분들이 저러갔다가 얼마나 음해를 유튜브도 못하게 하고 책도 잊지만그그 그 사람들 아요거는 한번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봐서 저 아무 대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배워서 여러분들 그룹 키우세요 제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세요 성공을 해야 어 마이크로가 어저 진짜 어저 뭔가 좀 기여를 한 사람이네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여태껏 그뭐 비비불군은 한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냥 굉장히 이렇게 됐는데 두고 보시자고. 1월 28일 날, 토요일 날, 그때 여러분들도 오셔갖고 진짜 아 이게 진짜 현장에서 이게 일어날 수가 있네 그거를 갖다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